자, 그러면 최근, 음, 이런 코로나 관련돼서 특히 요즘 그냥 주식 시장에 불이 붙었던 것이, 어, NFT, 또, 메,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뭐, 카페도 카페지만 그 기술 자체의 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물론, 빨리 뜨거워지는 것은 빨리 씻기도 하죠. 네. 소위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이 책에 그게 예상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 뭐 따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거 네. 선수분들이 계시니까 음. 그쪽에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음. 오늘 말씀드린 기조의 핵심이 사실 대중 소비자들이 어떻게 음. 살아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태도의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 태도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좀 바라본 이야기를 음. 저희가 썼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뭔지는 뭐다 아실 거고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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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이제 뭐 이제 일상 회복을 이렇게 하는 음. 시점에 다시 또 오미크론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이라 하지 않고요. 오미크론 이래요. 아. 그냥 또 새로운. <웃음> <웃음> 이게 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 뭐 5년 갈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단계가 춤을 췄다는 거죠. 음. 예측은 불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작년에 그 많은 트렌드 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음. 예측은 이건 이 시장 환경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기업에서나 기관 입장에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필요하죠. 안정적인 대중과 소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신입행원 환영에도 하고, 음. 신입생 환영에도 거기서 하고, 아니, 방역단계랑 음. 상관없어요. 음. 여기 들어오시면 몇월며칠는 우리 정해진 날짜에 해요. 음. 음. 여기에 우리 공연도 하고, 요공연기획서는 망해야 음.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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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이나 문자로 소통하면 충분할 거다. 예. 이렇게 겪어왔는데 2년 차에는 실제 사람을 못 만난 지 오래되니까 여기서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음.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통화의 급증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페이스타임 실제로 이용률이 너무 증가했죠. 음. 저희들또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타임 말고 이제 영상통화 기능이 2018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예. 불필요한 기능 중에 최상위권이었어요. 아. 그때는 이게 약간 음. 개인정보보호의 신상 개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거 불필요한데 잘안 쓰는데 음. 이렇게 한게 불과 3년 전이에요. 올해 예. 조사해 봤더니 필요도의 최상위권입니다. 아, 예. 실제 얼굴 보고 통화하고 싶은 거죠. 음. 사람의 소통의 70%는 얼굴 보고 소통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사람이 그립죠. 음. 인간관계가 그리운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큰 욕구로 나타나고 기반하고 있는 건데 음. 또 하나 현상 중에 하나는 소설이 잘 팔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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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상장은 원래 성공했냐? 아니요. 굉장히 음. 전통적인 비주류였어요. 그게 갑자기 성장했는데 그런 음. 한국 사람들이 과학기술이나 이쪽에 관심이 갑자기 늘었냐? 아니 네. 그게 아니고 <웃음> SF 소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봐야 돼요. 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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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인간관계의 결핍이 그사고그 SF 좋 소설에 그때 아, 녹아진 거요 그러니까 S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공상, 가상현실이니까 이것은 생각만 하지만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꺼집어내네. 이걸 틀거리로 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뭐로 삼냐면 관계. 관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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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되 있다. 음.